자, 가봅시다. 한번 이것도 한번 보자, 그러면. 아, 자 이것 좀 많이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줘요, 판타지 테일스. 여기서 <웃음> 뭐, 총을 뭐, 고를 수가 있는데. 어, 나 이거 왜이기게 다는기가, 왜 이래. 날걸렸어 <웃음> 어, 설마? 어, 웨폰 헐.. 혹시 저.. 나 지금 나른형이랑 다른 팀인데? 상대아 어? 너나 죽이면 그거 반역죄야. <웃음> 오케이. 어엠포에만 들면 되겠다. 이거 네, 책이래. 총 골라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음... 어디보자. 솔직히 이 게임 의문사가 좀 많아가지고. 스나이퍼가 맞나보네 스나이퍼 잘 쓰면 좋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거 디플레, 디플로이? 아, 이거 나. 오, 오야, 뭐야, 뭐야? 화질 진짜 좋은데? 아, 이거 고 퀄리티입니다. 아, 근데 이거 원래 이거 쉬프트를 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까? 달리는면 예. 불만 있습니까? 네. 아, 우리 팀인가? <웃음> <웃음> 누가 누구 팀인지 모르겠어. <웃음> 아, 우리 없... 아, 우리 팀이구나 아, 나, 정 어떻게 구별합니까어 그거 위에 구거있잖 그거 <목소리> 아, 색깔. t v 구르 아, 한명 t 이거나 아, 나 아, 우한번써봐나지퍼 한번 써봐야 아, 스나 아, 스는 저같이 나한퍼람 저같이 잘 아, 니사 못합니다. 아, 니면 <웃음> 와 잠시만. <웃음> 뭐라고? 어? 아, 짤, 짤, 짤이요, 짤. 뭔 소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 이게 끝났네. 정리. 아.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어? 아 이거 뭔가 부금을 잔잔한 걸 내가 깔아보자. 자, 부금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팀이네. 갑시다. 어? 아니네, 같은 팀이네. 뭔가 이런 거에서는 부금, 부금빨이 있어야 돼. 이런, 이런 게. 오. 나야. 나야, 형. 나야, 여기, 나야. 아, 나야. 야, 어, 뭐야, 야, 야, 야, 옆에, 옆에, 옆에. 어! 옆에. 야, 내 앞에서 빅보가 죽었어! <웃음> 용서 못해! 아, 왜, 옆에? 쟤네 왜 이렇게 잘해? 아, 드래곤, 스 아! 아, 스나이퍼 받고 죽었네. 갑시다. 형, 안녕? 저 뒤쪽에 있는데. 죽어버려! 헐. 지키 누르면 수류탄 던질 수 있어요. 어 그러네? 어! 어 아, 안 돼!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신추 2판 끝나고 받을게요. 어 수류탄 수류탄. 이거 엎드리는 거 어떻게 어.. 컨트 레프트 컨트롤 C 누르면 빠르게 걸으면서 앉고 C를 잘 모르겠어. 이거 웹퍼드 바꿀게 여러분들. 이거 못하겠다. 야, 앰포, 앰포가 낫다. 차라리 난. 난 앰포가 훨씬 낫다. 역시. a k 1사라는걸 처음 들어봤어, 난 사실. <웃음> <웃음> 1,2라는 걸. <웃음> 나 AK12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 여기 스나이퍼가 훨씬 좋은 것 같긴 한데 물어봐도 몽거리 어... 쪽으로 많이 써응 저도 슈, 스나를 아 뭐야 이걸 왜줘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없어요 앞에 십자키가 없어 점이 십자키? 없어 그러니까 십자키 점이 없어 아아 음. 그게 없어서 죄송한데. 이게.. 에잇.. 이게 여러분들 총알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게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고탭 됩니까? 에? 네? 고탭 됩니까? 고탭? 고스트 스텝? 안됩니다 아 뭐야.. 이거.. 스나 네, 조준 네. 아, 중에 조준 중에 맵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못 봤어. 그뜰 텐데 죽이 죽였어. 어이렇게 했네. 일다 어떠네. 스나이퍼를 해야 되나? 되게 뭔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원래 하는 FPS랑 다르다 보니까 좀어렵네데 오케이. 이런 것 같은. 아이씨.. 힐팩힐 팩, 이거 힐러 없어 우리팀? 힐러 같은 거 없습니다. 알아서 잘아서요 <웃음> 이거 힐러가 없네 우리팀. <웃음> 자 갑시다. 나는 얘 1킬 밖에 못했어? 응킬 늘리기, 늘리도록 하자 그러면 어 <웃음> 보여 드립니다. 자, 3킬 됐죠? 아, 포아이거 총알, 총알, 아, 이거 탭이 안 눌렸어. 탭이 안주워졌어 우리 빅보 어린나 봅시다. 어, 12킬이네. 그 <웃음>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뭐왜 이렇게 잘해? 아, 저야 이거 골물이니까. 확인. <웃음> 아야. 아나맵 걸려서 못 해본 게 뭐야? 잘 모르겠다. <웃음> 맵을 아직 잘 모르겠다. 이건. 자, 갑시다. 친추 여러분들 이판 끝나고 바로 받도록 할게요. 뭐야, 로블록스도 의외로 재밌네. 아, 그렇죠. 되게 재미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로블록스. 재밌는 걸딱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아, 씨 뒤에 있었네. 아, 까미. 뒤에 있었네. 요 아, 스나이퍼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스마... 스나. 어, 스나이프 쓰니까 스나이프 으니까 느려진다. 샷건도 괜찮은데. 짝건도 좋아보이긴 해요. 저 아까부터 근접전만 해가지고 제가. 샷건 써야되겠다. 거기 어딨는지 모르겠어. 다 똑같아 생겨가지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안봐줘. 뭐야 안보여. 아이씨 님 <웃음> 잡았고요. 못 잡았. 아, 시카. 천히. 아, 개발 머리 좀 치워. 비댕님 <웃음> 머리 때문에 안 보여. 머리 때문에. 저킬 17킬 했는데 5킬 밖에 안 했네? 어 뭐야 왜 안나가 종화리아장전 안했구나 어. <웃음> 이게 원래 하는거랑 다르다보니까 원래 하던게 뭔데요? 오버워 <웃음> 하이퍼필스랑 FPS랑 너무 달라 그냥 완전 FPS야 점점. 뭐야? 다시 나?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못 봤어. 칼에 죽었어. 어, 어렵네요.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따라가게 할수 있거든요? 응?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다시 살아날 때. 왜 그런 거 살아낼... 진짜 말안 해줘요, 나, 계속? <웃음> <웃음> 왜 아까부터 꿀팁 같은 거막말안 해줘? 아, 설명, 설명하기 귀찮았어. 귀찮아서... 아니. 뭐야, 어, 야식... 헷바. <웃음> <웃음> 뭐요? 지나갑시다. 렉기 너무 힘난데아 까비 아.. 갑시다 역시 저는 근접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 뭐야, 이 맵은 또 처음, 여기 또 처음 보는데. 어? 뭐?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니까? 왜안 봐줘?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뒤치. 아, 뭐 아, 뒤에 있었는데. 야, 랭크 1 0 0나아 아, 여기구나. 아. 계속부터 맵이 헷갈려 아깝다 갑시다 어. 약간 팬텀퍼스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맵이 네, 맨날 그, 헷갈려가지고 맞아요 지금 되게 헷갈려요 랭커 업했다 아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웃음> 같이 죽읍시다. 이거 상대가 죽은, 아, 죽은 사람 위치에서 총을 먹을 있거든요. 아, 체력이 없었어. 오. 자, 10킬, 10됐어요. 어, 뭐야. 10킬까지 따라왔습니다. 나이트 되게 많네. 아, 네아두 명이야 일단 딱에땄는데 바로 뒤에 하나 더있었네 오케이 갑니다 나 이거 근데 이거 우리 왜총 싸움하는데 아무도 방탄보를 안썼어? 방 방탄보? 방탄복 방탄복은 입었잖아 아무도 방탄모가 없지? 방탄모... 어리라 그러고 <웃음> 깜짝이야, 씨 어우 아까부터 킹킬 할것 같아 킹킬 못합니다 그니까, 아니 그니까 사람, 사람 볼 때마다 쏴, 저도 모 <웃음> 참, 난잘 구별, 구별 되는데 구별이 잘안되잖제서 Horse. Oh. Holy moly. Okay, what is t kill? Capture. h oh. o h s 근데 언제부터 엠포 총알이 31발이었죠? 야, 이 게임 마음이겠지. <웃음> 언제부터.. 엠포 A1 총알이 언제부터 31발이었지? 원래 30발인데? <웃음> 뭐야 저 아무도 없어. 아. Oh my God. <웃음> 체력 없다. 힐팩 먹어야 돼. 힐팩 필팩, x 팩 힐팩 같은 거 없습니다. 왜 없는 건데요? <웃음> 이거 그냥 자기.. 체력으로.. 아 어차피 자동으로 힐이 되기 때문에 이어네 <웃음> 자동으로 힐이 되네 이게 오. 오, 깜짝이야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웃음> 뭐야 이분들 이상해 <웃음> 이판 끝나면 여러분들 다 칭스 받을게요. 잠깐만, 이판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 나가라, 나가려면 또 나가야 되데 아, 이거 계속 하는 거니까? 아싸, 내가 죽였다. 승리 같은 거 없어? 승리는 이제 왼쪽 아래에 킹 오브 더 힐이라고. 네. 저거 다, 떨어�, 다 떨어지거나 다 채우면 은 아마 끝날걸요. 뭐야, 떨어져야 되는 거야 저도 잘 모릅니다. 오 이게 어딘지 알겠다 십자가 좀 외워놓으면 외워놓으면 십자가 어딨는지 여러분들 알것 같네요. 자 손에 익숙해져 어떻게? 오케이 핫핫핫 <웃음> 핫, 핫 점프 핫 점프 점프 빅본님 닉네임 여러분들 큐티 빅본 <웃음> 저런 걸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엠시스트. 어, 시스트 바로 옆쪽에 통화를 열어 먹으면 됩이 아, 기가 좋았네. 자, 여러분들, 16킬, 1 2어 12데스... 어.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 저요, 네. 저잖아요. 이게 약간 <웃음> 손에 적응되면 꽤 잘해요. 저 이제 다른 게임 하러 가죠. <웃음> 리버 게임? 네 다른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도 받아들일 겸